네. 부탁드았습니다 아, 네. 네, 알겠습니다 <웃음> 네, 네. 네. 네, 네, 네. 네, 네. 네. 네. 니까보십니다 네, 아. 다이모셨습니다 <웃음> 아, 그렇습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. 어 쓰고 싶었습니다. 네. 아, 제 친구들이 이제 과학고나 이렇게 가서 카이스트를 네. 몇 명이 꽤 갔었거든요. 네. 갔거든요. 네. 네. 네. 그래서 그런 것도 저에게 되게 미 어렸을 때부터 좀 꾸미기도 했고 네. 배상진 교수님이나 네. 아니면 우리 정재승 교수님이랑 네. 할 때도 제가 되게 너무 영감도 많이 받고 해서 어, 다른 나라가 미국에다 걸 하겠다는 시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. 아, 전 세계 네. 최초예요. 네. 아, 근데 고민하십니까? 거기에 또 동참했죠. 아, 감사합니다. 아 고민해주셔서 네. 네. 네. 다행입니다. 그런 것들을 진짜 그런 인재들을 독일아가 응. 좀 데려올 수 있게 응. 하는 면은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. 그게 카이스트가? 네 하고 있대요. 거기에 있죠. 이거 카이스트 입, 입학하지 않아도 매우 다녀도 돼요. 네 괜찮아요. <웃음> <웃음> 이제, 이제 카이스트 가족이되십니다아네 감사합니다. 카이스트 마스코트 아, 네. 네.